안녕하세요 오늘은 코필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아주 충격적인 유튜브 동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어, 코에 필러를 맞고 붉어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았는데 여기는 다 없어졌고 여기만 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여기를 짰더니 여기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코필러 맞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를 봤습니다 사실 코필러를 맞은 다음에 그렇게 왔다갔다 이동되고 마구 짜고 이런 것이 가장 나쁜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필러나 어디에 필러든지 필러를 이렇게 넣으면 이만한 공간에 필러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공간에 필러가 들어간 것을 캡슐로 건전한 캡슐로 싸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내부의 벌집처럼 조직들이 자라들어가면서 마치 그물망에 필러가 캡쳐되 있는 것처럼 잡혀서 움직이지 않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을 짭니다 이렇게 이렇게 짜면 이 짠게 어디 갈까요 이렇게 부풀어지면서 다른 쪽으로 갑니다. 여기를 짜면 이쪽에 부풀고, 이쪽을 짜면 이쪽에 부풀고, 안쪽에 캡쳐되고, 안쪽에 벌집 모양의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왔다 갔다 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필러가 안전하게 잘 캡쳐돼서 위치하는 것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스스로 파괴시키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필러의 이상한 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형물을코 수술에 보형물을 놓고 그렇게 쥐어짜고 왔다 갔다 돌려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여기에 물이 다 차게 됩니다 필러나 수술이나 어떤 인공적인 것을 내 몸속에다 넣으면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잘 유지되면서 이동 안 되고 편안하겠죠. 주물러 터치고 누르고 짜고 그러면 붉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이 일어나고 이것은 사용설명서에서 한참 벗어난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필러는 매우 좋은 코 성형을 만드는 대치제가 될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필러도 가만히 놔두고 얌전하게 놔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름을 개선하거나 코나 앞턱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잘하고 서서히 사라지는 필러 본연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명심하실 것은 절대 주물러 터치 마십시오 그러면 필러는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